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왕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녀귀신은 유교사회의 특성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귀신을 넘어 신으로서 취급되기도 합니다. 신이 된천녀귀신은더 이상 천녀귀신이 아닌 왕신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왕신은 과연 어떤 신일까요? 집안의 폭군 왕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왕신은 일반적인 귀신들과 달리 단순히 인간이 사망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혼 여성이 사망해 처녀 귀신이 되어야 하고 그 처녀 귀신이 너무 강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처녀 귀신이 된 딸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야 무당에게 구슬이를해 왕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판단만으로 왕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를 받은 무당이 집안에 최근 생긴 우환, 그 중에서도 미혼 여성의 죽음을 천여귀신 때문이라고 판단해야만 구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왕신은 조왕신이나 터주신처럼 하나의 가신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신들처럼 모셔지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신들이 단지에 모셔지듯이 왕신 또한 왕신단지에 모셔지게 되는데요. 왕신단지에는 봄과 가을에 추수한 햇곡식을 담아둡니다. 묵은곡식은 밥을 지어서 꼭 집안 사람들끼리만 먹어 처리해야 하고요. 왕신은 반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모셔지기도 합니다. 왕신이 여성신이라 그런지 그 대상은 주로 치마저고리나 반지꼬리, 옷감 등이고요. 왕신을 모시는 곳이 어디든 왕신을 모시는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왕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켜선 안됩니다. 그래서 왕신단지는 대개 터주신을 모시는 터주단지로 위장되기도 하죠. 인트로에서 왕신을 폭군이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왕신은 임금왕자의 귀신신을 사용하는 말 그대로 왕같은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왕이라는 표현은 백성을 보살피고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왕신의 왕은 마치 폭군처럼 엄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안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단어거든요. 왕신은 마치 연산군을 생각나게 할 만큼 권위적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만큼 사소한 것에도 쉽게 분노하곤 하죠. 한 예로 왕신은 집안에 새로운 물건이나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온 물건이 바늘 한 개, 호미하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왕신은 자신에게 먼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집안을 망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원래 힘이 강한 귀신이 신까지 되었으니 왕신에겐 집안 하나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연상군과 같은 폭군은 기분이 좋을 때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기도 하죠. 왕신 또한 기분이 좋을 때는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경우엔 집안의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왕신의 기분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달아나곤 하지만요. 왕신은 단기적으로는 집안의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신이지만 왕신의 변덕을 맞춰주는 것은 불가능이 가깝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왕신을 모시는 집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왕신은 터주신처럼 계속해서 모실 수 없고 언젠가는 퇴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왕신은 너무 강력해서 무당도 퇴치하기 어렵습니다. 왕신을 퇴치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 바로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천녀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여성이나 새 신부인데요. 새신부가 신행을 왔을 때 집안에 있는 왕신단지나 신체를 손상시켜 없애면 왕신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어딘가에 버려진 왕신단지를 주우면 그 사람이 왕신을 모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를 어딘가에 버리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왕신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네요. 일본 괴담 이야기의 흔한 시작은 버려진 물건을 주워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나라 이야기에 이런 클리셰를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챕터에서 왕신단지를 길에서 주운 사람은 왕신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일본 괴담의 주인공처럼 우연히 길에서 왕신단지를 주운 사람이 갑자기 왕신을 모시게 되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처여귀신으로 탄생한 순간부터 각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필요한 때엔 왕신으로 잠깐 모셔지다가 골칫덩어리가 되면 버려지는 모습. 왕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조사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여귀신과 왕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